안녕하세요 파도셋의파위양입니다 오늘은 제가 피어싱이랑 만년필 두자를 구매했는데요 만년필 두자는 온라인에서 구매한거고 여기 피어싱은 제가 네드캐치라는 창원에 있는 네드캐치라는 곳에서 제가 산어 피어싱들입니다 일단 피어싱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 피어싱부터 보도록 하면 제가 오른쪽에는 하나만 뚫었고 왼쪽에는 거의 세개나 뚫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많이 샀어요 오른쪽이랑 왼쪽 용을 에따로 구분해놨는데 아유 다 분해해주셨네 어쨌든 요거는 오른쪽 요거는 왼쪽에 끼려고 제가 작은 게 작게 끼려고 일단 하약에좀 끼고 싶어서 일단 산 어, 피어싱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큐빅이 작게 하나 달려있죠 다이안드 모양으로 제 아직 감기에 걸려가지고 말이 좀안 나온 상황인데 일단 최대한 말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끼워야 겠습니다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요것도 왼쪽에 끼려고 산 겁니다. 왼쪽에 끼려고 산 건데, 요것도, 어, 요거는 매듭 모양이죠. 매듭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매듭 모양으로 생겼고, 그 다음에, 어, 굴러간다. 요거는 장미 모양입니다. 장미 모양으로. 여기 안쪽에 큐빅이 인상적이죠. 제가 요 큐빅 때문에 샀습니다. <웃음> 큐빅 때문에 너무 예뻐가지고 사버렸구요. 여행보다 사버렸고 요 같은 경우에도 요 안쪽에 큐빅이 한쪽에 반짝반짝 달려있는게 참 인상적입니다 인상적인 디자인이라 생각해 고요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이려고 샀어요 오른쪽에 이려고상큰 건데 약간 좀큰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눈꽃 모양으로 이렇게 싹 퍼져있는 모습입니다 싹 퍼져있는 모습이고요 싹 퍼져있는 모습이고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 모양입니다 십자가 모양인데 안쪽에 큐빅이 있어요 안쪽에 큐빅이 있어가지고 살짝 안쪽에 반짝반짝 거리는 게 처음에 예쁩니다 예뻐가지고 이것도 샀고요 총 제가 6개를 샀어요 6개를 샀는데 제가 공개를 안 해가지고 제 오른쪽에 아제 왼쪽에 뚫은 거는 보여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래서 왼쪽 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중에 기사신 올릴 수 있게 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메인인 오늘 메인디쉬 오늘 이 만년필을 까보도록 할건데요 일단 칼이 여기 있다 일단 제가 산건 자화펜 두자루고요 자화펜 두 자루인데 어 샴페인 골드랑 로얄 골드 만년필입니다 로얄 골드 만년필 이렇게 두 자루 샀고요 일단 어떤 거부터 까볼까 일단 샴페인 골드부터 까보죠 샴페인 골드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샴페인 골드부터 까보면 여기 두 자르. 일단 샴페인 골드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내용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어, 왜안 열리니? 안내용부잡 자바펜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자바펜 Writing in Instrument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네, 샴페인 골드 완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어디선가 많이 본 디자인인데 색깔만 바꾸게 출시하고 왠지다 똑같은 디자인인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죠? 다음 장화펜 잉크 카트리지가 아마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잉크 카트리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아마. 네 잉크 카테이지가 안에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나머지 구성품을한번 안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안쪽을 보도록 하는데 안쪽을 보면 일단, 일단 디자인이 렇게 생겼습니다 디자인은 어디선가 말이문 디자인인데 일단 그럼 넘어가도록 하고 일단 촉 자체 분할은 잘된거 같아요 촉 자체 분할은 잘된거 같고요 촉 자체 분할은 잘된거 같고 그 다음에 안쪽에 아마 컨버터가 들어가 있을건데 역시나 컨버터가 들어가 있네요 컨버터가 들어가 있고 어 외관은 전체적으로 샴페인 골드라는 느낌에 맞게 샴페인 골드 색깔이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다음 자바라는조품 마크로 새겨있고 좋습니다차 앞에는 다 좋은데 뭔가 아쉬운 게몇개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뇌알고드를 까보도록 할게요 뇌알드는조럽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알고드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이건 디자인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디자인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까보도록 하죠 이것도 이건 자가펜 자체가 조금 다르게 인쇄되어 있네요 이거랑 샴페인 거랑 비교하시면 자가펜 필기자로좀 적혀져 있는 걸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표현하고 있네요. 일단 뇌골드라서 일단 금립이라서 일단 한번 조심스럽게 열어보면 네, 역시 카트리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잉크 카트리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카트리지 동봉 키트라 그 다음에 여기뇌골드 많이 필 있습니다. 역시 디자인은 조금 다르네요. 디자인은 조금 다른데 어, 전체적인 디자인은 상당히 예뻐요. 일단 골드 색상이 예쁘고 일단 투톤 디자인이 니 방식이 상당히 특이하네요. 열자마자 마자 투톤 방식이 라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니 브라도 상당히 잘된것 같아요. 니 브라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된것 같고 안쪽엔 역시 컨버터가 포함되어 있겠죠? 아니, 역시 컨버터가 포함되어 있는데 컨버터는 금색으로 깔맞춤해준게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역시 비싼 거는 약간 비싼 맛이 있어야죠. 이거는. 자바펜 라인 중에서도 상당히 고급 라인에 들어가속해서 어 일단 고급 라인에 속해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상당히 마음에 들고 이렇게 두 자루랑 제가 이렇게 두 자루랑 피어싱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일단 다음에 기회가 되면 리뷰를 하도록 하고 어 일단 뭐 오늘 파토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랑하는 영상이었고요 일단 은 여기서 어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